그 수단자를 만들었어야 되는데, 암단자를 해놨습니다. 다시 작업할게요. 네. 어, 그 피로가 몰려오지만, 그래도 해야죠. 자, 우리 배터리가 저기 있고요 커넥터가. 자, 2층까지 와야 되죠. 2층까지 와야 되니까. 자, 선은 하나씩. 이게 한번 확 자르면 안 돼요. 죽고 싶으면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. 한 개씩 자릅니다 하나씩 됐고요. 전에 얘이했다시피 잔류 전기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모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자릅니다 해 이렇게 해이로 하나씩 자릅니다 자, 이렇게 미리 준비한 해수축렇볼을서니다축축볼을 다시 이곳에 끼워 이고요 마침 잘 됐어요 선이 너무 길었어요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편의상 맨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하세요 붙입니다 자 그럼 선이 미친듯이 돌아다닐 일이 없겠죠 됐고요 이거 끼워줘야죠 케이스 커버 이것도 고정해놓을게요. 됐죠?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. 납땜하실 때. 자, 이제 준지에서 준비가 됐습니다. 그러면 시작할게요. 됐습니다. 자 나비 이렇게 냉땜 되죠 자 스며들 수 있게 비틀어 줍니다 그렇죠. 아직 나비 스며들지 못했어요 제대로 네 납도 잘 스며들었습니다 쭉 들어갔죠 이렇게 튀어 놨던 게 축튜브가 다 수축을 해버렸네 <웃음> 실패입니다 이거는 열을 너무 많이 가했나봐 이쪽까지 납땜 잘, 납이잘 스며들어갔어요. 납을잘 스며들어갔고. 어쩔 수 없네요. 축집어서 축을 해버려서 그냥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로 절연을 하겠습니다. 상관이 없어요. 자, 왜 이렇게 하느 여기하고 얘하고 얘가 금속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했주는 겁니다. 그럼 네가티브 준비하겠습니다. 됐죠? 자, 이렇게 각도가 안 나와서 테이핑을 해야겠어요, 결국에는. 각도가 안 나옵니다. 인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테이핑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인도로 먼저 이렇게 좀 히팅을 해주세요. 히팅을 좀 뜨끈뜨끈하게 이렇게 좀 히팅해주시고, 나렇게 녹여줍니다. 살짝 녹여줄게요. 자, 나비 흘렀어요, 좀. 굉장히 뜨거워요. 이쪽도 납이 좀 부족하죠? 복층을 할게요. 이게 충분히 확보가 안 되면요.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면요. 단자가 떨어져요. 나중에. 진짜요? 예, 잘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나비 항상 충분히 잘 스며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주세요. 네, 잘 됐습니다. 마스킹 타이프를 제거하라 하고요. 제거를 합니다. 잘 됐죠? 자, 아까 미리 끼워졌던 그을 다시 게 올려줍니다 잘 올라갔죠? 됐고요 잘 수축이 됐습니다 자 완료가 됐고 자 이제 우리 자 이제 우리 징글징글 산타크루즈에 끼워주겠습니다 배터리 단자에 예, 네, 잘 확인하시고 우쌰 48부터 렇게불꽃쇼를 보여줍니다 아시 뻑뻑하네요. 예, 예 모터 밀어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예, 됐습니다. 자 우리 똥생 모터 저기 전원을 켜볼게요. 파가 여기 있네요. 됐죠? 우리 똥생 총신 산타 클로스 산타 크루즈 배터리팩 설치가 됐습니다. 얼추 예 전원도 잘 들어옵니다. 예 성공적으로 설치가 잘 되었습니다. 네 시작! 로드 런트였습니다 자 핸들 봐도 보기가 괜찮아졌습니다 예, 산타크루즈 오늘 배터리 설치와 선정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대로 바로 탈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거 이제 스티커 스티커를 이제 저희 블루캣님이 붙일 겁니다